지화자원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광물자원과 에너지자원으요 네. 그래서 그 광물자원은 금속광물자원과 비금속광물자원으로 나었고 그리고 에너지자원. 음. 이렇게 나눠져요. 어, 네. 금속광물의 예를 뭐 철, 이런 거, 고그 비금속 광물자원에는 석회석. 고정토 장석이 있는데 석회석은 네. 시멘트를 만드는 재료고 고정토는두 가지를 만들고 있는 재료예요 음. 그리고 에너지 자유는, 자원에는 석유, 석탄, 천연각이 있는데 네. 그들은 다 화석연료 사용이기고 이런, 이런 다 주를 다 화석연료가 되요 그렇군요 어, 그런 다음에 광상을 들건데 광상을 광물에 몰려있는 곳에는 음, 음, 음, 음, 음. 여기 광상을 나눠준다면, 최적, 변성, 화성 이렇게 있는데, 변성과 화성은 지분려고 에너지에 영향을 받고, 최적은 네. 태양에너지에 영향을 받아요. 네. 그래서, 관상 기관은 네 가지 로능이 있는데, 화상, 화상, 화상, 어, 나왔는데, 네. 렇게나강과 회사, 왜냐하그관당에 가서 차를 그, 것지고 둘러보는 한국하는 상관이고, 음. 그, 체방은 그중에서 뭐 그, 여기를 골라서 채취한다 해서 체방그 음. 이런 골라 놓은 다음에, 상관은 그중에서 가장 기분 좋은 건 하고, 그... 좋은 걸 선택해서 한달에서 천광이라고 하고, 방 상관은 이제 모야 하니까 그 과정을 재변이라고 해서 한니다 금속 광물에만 재련 과정이 있는 거예요? 저 한테 재련이란건 어떤 거예요? 어, 막 녹여서 광, 그러니까 광물을 녹여서,